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 참!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뀨, 뀨, 뀨, 뀨, 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자른 입 돌아가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보세요! 일단 아저씨 Shut up! 아저씨 일단 일어나와 보세요 아니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아저씨 저기요 아유이 아저씨 얼마나 마신 거야 아, 일로와 일어나보세요 저기요 저런 목각도지 <웃음> 아저씨 길바닥에서 주무시거든요? 아저씨? 물이라도 좀드시요 물! 물! 물! 물! 물! 물이라도 좀 드시고 냉수.. 냉수 드시고 정신차리고 일어나셨어요?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집이 어디신지 기억은 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요 점점 기절하시지 마시고 아저씨! 아저씨, 다시 기절하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아저씨? 다시 주무시면 어떡해요? 일어나보세요. 아저씨? 일어나보세요. 안 일어나시면 신고할 거예요? Nope. 어, 일어나셨어요? <웃음> 경찰 신고는 아무래도 무서우시죠? 부탁이에요. 경찰서에서 잠자기엔좀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셨어, 하품하셨어요. 아저씨, 물 드셔보세요. 아저씨, 물을 이렇게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저씨, 어? 물 드리고, 물 드시고, 이제 빨리 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좀 정신이 드세요? 어, 물더 드시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물좀더 드세요. 물좀더 드세요. 물, 좀더 물, 물 드셔 보세요. 어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어때요. 네, 어, 네. 물좀 시원하시죠? 물 먹으니까 저정신좀정신 <웃음> 정신도 차리시겠어요, 정신 아저씨? <웃음> <웃음> 아저씨 근데 마시는거 보다 흘리는게 더 많은데요? <웃음> 아 저기요! 어 보호자세요? 아 저기 저기 주황색 아저씨 혹시 보호자신가요? 보호자? 보호자세요? 보호자도 물 한입 드릴게요 음? 아니에요? 아저씨 냉소 먹고 도착해주세요 <웃음> 맛있으세요? 보호자 오셨어 보호자 보호자님 이분 좀 데려가주세요 이분 지금 정신 못차리고 계속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물 만드시고 맛있으세요 물? 야, 평소에 누가 보면 물못 먹는 줄 알겠어 근데 물 이렇게 먹는 게 맛있죠? 아저씨! 여기, 여기 뭐야? 이거 가 저쪽 이게 뭐야? 이거 츄츄! 어디서 츄 아저씨! 아저씨! 물을 마신 거예요! 몸에 흡수한 거예요! 아치. 여러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킨프 아저씨! 아저씨 보호자 어디 가셨다! 아저씨 보호자! 보호자분! 여러분 셔서 아저씨 좀 데려가세요